두구이끊기지가않는데 아니, 가즈아님, 펭귄어도 너무 높습니다. 두구 완전 내 취향인데? 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어누 네. 아들, 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잠시, 누누누누누누누누어어누누어어누누누누어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방금 시대 강아지 목소리 진짜 뭐지? 아 깜짝 놀랐네요 어어 아 경찰 아니야 이거? 경찰이 시민차를 타고 도망간다고? 야마 어.. 아니? 어 깜짝이야 어 왔다 왔다 왔다 로이스님 왔.. <웃음> 이 사람 누구야 문 열어 지금 어? 아니 이 사람 어? 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까 그거? 으잉? 어 그.. 으 그럼 그러면 안돼이 사람아 어?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예요 왜? 나 이제부터 수박이다 됐어 날라리 패션 같다고요? 이게요? 그런가요? 문신의 형광색? 아! 아그 뭔지 알아요 형광바지? 어이 사람 뭐지? 아니 지금 균형을 굉장히 잘 잡고 계세요 자동차 위에서 서서 가본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발가락에 힘꽉 주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공백 침대 뭐지? 두금이 끊기지가 않는데? 두분 완전 내 취향인데? 뭔 소리야? 러러라 칼퇴! 칼퇴! 칼퇴! 칼퇴! 전국의 모든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칼퇴를 위하여! 칼퇴! 칼퇴! 칼퇴! 칼퇴! 러러러라!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잠깐! 후, 뭐야? 제가 이거 뭐야? 아, 여러분들 유튜브각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빨리 끝내고서 어? 자수윕에 55% 123만 4,200달러. 오 이츠.. 안돼! 안돼! 으아아아이낸1대3 저는 로이스님이 이세 분을 전부 다 잡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초코로이스362세 그는 어릴 때부터 권총을 다룰 줄 알던 사내였습니다 아잇!! 죽었죠.. 미션 클리어